영지도문연영상과 2019년도 OMT에 가긴 하는 지 네, 홍나영의 v 로그물물하죠 여기요! 어, 여기 있다. 아싸 쁘게 나와요 이 감사합니다 응. 신나는 애 오해 <웃음> 신나요 <웃음> 신나요 <웃음> 아, <너무 귀여워. 웃음> 어. 맛있는 점심이래 <웃음> 어? <웃음> 의사면 미모다. 미모는 도마가 의사면 <웃음> 미모. 영성왕과 시해된 을미사변 이후 일본군의 무자비한 공격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과 왕세자가 조선의 왕궁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에 옮겨 거추한 사건은 무엇일까요? 아, 잘 상의하지 마세요. 역시 네. 휴지 는 분들이 있으시겠죠. 네, 고쳐 뭐 드릴게요. 5, 4, 3, 2, 1. 정답 들어주세요. 빠바밤, 빠밤, 빠밤. 네. 정답은. 정답은. 아만 파츠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의 법칙을 뭐라고 할까요 어피의 법칙. 자, 고맙습니다 <목소리> 오늘 어 장기자랑 시간에 MC를 맡은 16학번, 그리고 19학번 장명훈입니다 <웃음> 주차 어렵네요. <웃음> 구금비, 명찰 찾아가세요. 아 뭔데... 7주도. 아니 <목소리도> 술한 잔도 안 마셨네. 거짓말 뭐야. 요냐 <웃음> <좋냐>? 비겁한 녀석... 2시까지 놀아놓고 서시까지 밖에 안 나왔으니까... 12시에 잔다 그랬어. 어, 12시에 잔그랬는데 얘네가 하는시간 잔... 12시에... 시네가시에1 2시 대학교 MT, 이젠 날 리얼한 브이로그.